이 감소구 전체에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그리고 겸... 내 주변이 깨끗하고 이런 사람들이 보면 은 일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아 오늘 청소하기 좋은 날씨입니다. <웃음> <웃음> 오른손으로 가볍게 화이팅하겠습니다 하나 둘셋